아 크크크 세모치리 인스타 댓글 크크크 유행 정다 뭡니까? 저희 지난번에 그케이 사진 올랐는데 사람들 계속 못 마십니까? 이거 뭡니까? <웃음>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가 비정사무에담에서 세모치리가 입 열면 찢질어지는 듯이 아이 자 자지러지는 듯이 그거 무슨 뜻이에요, 이거? 눈 밑에 십자가 진짜 작게 새끼고 문신도 했다고. 펜으로 그렸거든요. 제가 진짜 할 거거든요. 근데 하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시 하면 다시 사진 찍고 올릴게요. 얼굴 원래 할 생각 없었지만 그냥 조그맣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니엘, 눈 알천사. N.S. 지금이 리즈인 줄 알았는데 충격모은와이 때가 더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까요? 그래도 지금 이런 주름 같은 거뭐 외국인은 주름이 멋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 걸로 그냥 좀 예쁘게 봐주세요. N.S. 글씨 못생김. 하, 여기서 허경왕 씨가 생각이 나네. 이 정도 생겼으면 글씨는 못생겨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나 글씨 진짜 못생겼다 근데. NS 웃을 때혀 내미는 거 귀엽다. <웃음> 나나님, 로빈, 잉잉잉. 난왜다줬다고 고르면 손이 다이쁘징 아무튼 너무 귀여워요. 손이 아, 이뻐요? 글쎄요. 저 사실 컴렉스예요 손이. 요자손이니까. 오. 결연님 미용사매담 나오는 프랑스인 로빈 크크크크 무브조 춤도 쳤어요. 엑소 엑소 음. 예, 우리 친구끼리 아, 어, 이런 춤 그냥 어 재미로 했는데 어 사람들이 미용사매담의 때문에 계속 졸아버려요 조라부려요. 겨루 장유한 알담은 예 지금 많이 들었는데 다알 살찐 알 담물 따고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랑 좀 닮았다고 정유연 진정 노래 못 불렀다 이거 제가 진짜 원래 노래 잘 불러요 제가 중국 노래 부를까요? 중국 노래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부신한 곳은 부딪더다 잔도 어디지워 그 뭐지? 웃지 마요 <웃음> 내가 비정상회담 주연을 보고 닮았다고 생각하는한 것. 양이의 줄리안 디제입하는 공연 포스터 붙어있으니까 낯설다 저 나름 인정받고 있어 괜 괜찮은 i t 인 k i Tiki Tiki Tiki Tiki Tiki Tiki Tiki 알 i k i Tiki Tiki t i k 외계의 전현무인 것을 자랑스럽겠지? 겠죠? 뭘까? 예! Yeah. <웃음>